특히 불쑥불쑥 튀어나온 저바위덩어리들 오, 저걸 어떻게 파네 고르신 것들 보니까 못해도 한200 정도는 오버된것 같아요 <웃음> 완전히 맨땅에 헤딩 땅 사고 집 지우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 드디어 첫인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보기 좋죠? <웃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포인트를 주는 저 나무들 원래는 저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지붕과 맞춰서 같은 색깔로 시공되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아 이것도 실수 났구만 하고 좀 언짢아 했었는데요 <웃음> 이게 웬걸 보면 볼수록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 뜯고 새로 한다는 걸 저희가 뜯어 말려서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남은 외관의 커다란 한축 바로 조경 조경은요 저희가 직접 할게요 어차피 허가용이기도 하고요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웃음> 사실 돈몇 푼이라도 아껴보자 요런 생각이었죠 대략 한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냥 내가 설렁설렁 삽들고 작업하면 되지 뭐 이 정도야 군대에선 매일 했어 매일 라며 아내에게 더벌더벌 하지만 솔직히 겁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불쑥불쑥 튀어나온 저바위덩어리들오휴 저걸 어떻게 파네 아. 자 일단 한사 파보실까 히! 아야 이아 아야 나 못하겠다 돈 아낀다고 셀프 조경이요 아, 서라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사실 땅 파서 나무 심는 건일도 아니죠 또 흙을 골라 잔디를 심는 것까진 노가다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빠지는 경사 잡기 이른바 구배 잡기 이걸 비전문가들이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흙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또 각도를 어디를 깎고 어디를 높여야 하는지 등등 이 세심한 디테일들 경력자 아니면 결코 알수 없는 고급 기술들이니까요. 괜히 돈 아낀다며 셀프 조경임내하고 인터넷 보고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세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자칫 병원신세까지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꿀팁 하나 조경업체는 가급적 동네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근처 시공 경험이 많아 특수성을 잘 알고 있어 하자가 별로 없고요 또한번 친해져 놓으면 살면서 왔다 갔다 AS는 물론 조경이나 작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남은 건 내장 작업 요즘 아이들 집 꾸미기 게임이 딱 이겁니다 바닥 벽지 타일 수도꼭지 전등 인테리어 하나하나 전부 다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요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건 즐겁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해 피곤한 일이기도 하겠죠 벽지 타일 등을 고르신 거 보니까 예산에서 한 1-20만원씩 살짝 오버된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수용 범위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조명은요 원래 예산이 요만큼이었는데 고르신 것들 보니까 못해도 한200 정도는 오버된것 같아요 <웃음> 아... 이거 점점 돈은 없는데 그렇다고 처음 짓는 우리 집 싸구려로 떡칠할 순 없고 말이야 아어떻게네 이런 마음 건축주라면 열이면 열다 똑같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시공사의 품을 떨치고 나와보세요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찾아보시길 강력 추천 네 일단 저희도 나와서 찾아 돌아다녀 보긴 했습니다만 뭐 아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조명집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을지로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처음엔요 이렇게 무대포로막 돌아다녀도 되겠나 싶었는데요 막상 몇 군데 돌아보니까요 비슷한 견적인데도 금액이 훨씬 다운되더군요 한세 군데쯤 돌아 가장 싸고 가장 친절한 업체를 찾아 그 자리에서 계약 완료 대략 100만 원 정도 세이브 했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사실을 시공사에게 알려주자마자 시공사도 본인들 업체와 바로 거래를 끊고 저희가 계약한 업체와 바로 거래를 트게 되었다는 꼭 기억하세요 견적이 안 맞으면 적극적으로 시공사 외부에서 찾아보기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 업체들도 저희같이 단독주택 한두 채 시공 손님들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하니까요 아 그렇다면 이렇게 시공사가 권하는 업체들에게 인테리어 맡기면 무조건 100% 호구 인증이냐고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경공사 인테리어 마감 그리고 이사까지 일사천리 결국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첫번째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곳 파주에서의 첫날밤 이사를 다 마치고 늦은 저녁으로 족발집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기분 낸다며 맥주 한잔을 마셨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땐이 동네 특유의 매서운 칼바람이 하지만 그 바람마저 상큼하고 시원한 게 마치 지난날의 근심과 걱정을 한 방에 날려주려는 하늘이 주신 입주 선물과도 같았습니다.